t h you.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불타는 고추, 호추 볶음면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소시지를 음, 닭가슴소시지랑 계란도 준비했고 음료수는 탄산수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하지 b i s m i l l a h i r r a h m a n r 매운 거는 매운데, 호추 맛이 너무, 너무 나요. 호추 맛이. 그냥 호추, 볶음면? 그냥 호추야? 그냥 호추. 완전히. 저한테는 안 맞는 거 같아요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잘 먹었습니다 이 볶음면이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차라리 그냥 불닭이 아니면 가르부 불닭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호주 맛이 너무 너무 많이 나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